8월 25일 오픈하는 히트다. 히트. 히트2에 히트 대해서 알아보자. 1. 우선 히트2는 2015년도 나온 히트1과 전혀 다른 게임이다. 같은 IP 사용으로 클래스 선택에서 히트1의 캐릭터들이 나오지만 액션 RPG가 아닌 오픈형 MMORPG이다. 리니지 라이크의 제자리 말뚝들 게임이라 보면 된다. 2. 캐릭터 뽑기와 펫 뽑기가 존재하기에 클래스를 선택하더라도 자신의 클래스의 캐릭터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희귀등급 이상부터 원하는 클래스가 나오도록 픽업과차 시스템을 잘해. 준 기준이라고 한다. 팻의 사용처 중 하나는 채집을 자동으로 해온다고 한다. 3위트2는 모바일 게임에서 최초로 투표제 시스템을 적용한다. 조율자의 재단이 그 시스템인데 매주 서버별 유저들이 투표를 해서 그주의 게임룰을 정한다. 대표적인 게 필드의 PK여부를 정할 수가 있다. 이 투표권은 11K 일명 숙제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며 거래도 가능하다. 문제가 거래가 가능하기에 투표 시스템이 정치판으로 장난 아닐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그점 때문에 게임이 재미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채널별 차등화를 적용한 필드이다. VIP 채널에선 24시간 프리 PK가 가능하며 그 대신 경험치와 드랍률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 VIP는 이름만 그런 거고 누구나 입장이 가능하다. 그 밑으로 1채널은 PK여부를 정할 수 있고 필드보스도 등장한다. VIP와 다르게 경험치와 드랍률 상승은 없다. 2채널 밑으로는 PK여부를 정할 수 있지만 필드보스가 등장하지 않는다. 11월 말은 월드서버를 추가해 V4처럼 서버 대 서버 구도로 즐길 컨텐츠를 추가한다고 한다. 5. 아이템 가치 보존을 위해 BM으로 판매하지 않는다고 한다. 장비 뽑기가 없다는 말인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앱스토어에서 공개된 액세서리 패키지 판매를 두고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신 기사에 반지 액세를 판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그리고 오픈 초기는 아이템 강화에 필수인 강화 주문서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강화서 드랍 수급이 원활해지면 나중에 없앤다고 하는데 과연 없어질까? 유키트트는 개인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가능 아이템 등급은 희귀부터라고 되어 있다. 거기다 최초로 캐릭터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데 말 그대로 내 캐릭터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가 가능하다 아니 근데 최신 기사에 등급 없이 자유로이 거래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 개인 거래 시스템도 작업장을 잡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하는 것 같다 칠 방치 모드가 가능하며 방치 예상 시간은 8시간으로 추정된다 아이템의 보상은 상자 형태로 들어오는 것 같다 팔리트2는 크로스 플랫폼을 지원하며 PC 클라이언트는 최대 2개까지 켤수 있고 애 플레이어는 미지원이다. 전작인 V4에서도 가상 윈도우를 통해 PC 클라이언트 최대 개수를 뚫고 여러 개를 켰는데 과연 어떻게 막을지 개발자의 숙제일 것이다. 구프로모션 BJ는 따로 없지만 넥슨에서 새롭게 도전하는 크리에이터 후원을 통해 후원 크리에이터를 등록하면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구매 시 자동으로 등록한 크리에이터에게 구매 금액의 일부가 히트포인트 형태로 후원할 수 있다. 올인 코드를 입력해 히키오 서버 유튜버 게임 링을 후원 등록할 수 있다.